자기가 쉽게 돼 있거든. 비교할 때 이런 자료 새로운 자료인데 비교를 할때 이렇게 해야 돼. 이 연결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들더라도 복습 좀 철저히. 그 많은 그래프를 못 외워. 나도 못 외워. 근데선 선생님은 그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알아. 한국로주황이물 여기에 이 주악 밀려오면 여에에 쌓였던 물질들이 강물이 막라지라에 있는 라지여자는라의는라가있었구나를 있는 를준 거야. 그렇지 요것도 10이잖아.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중간 어딘가에 이게 거리의 중간은 절대 아니에요. 네데 1대 1이라고 나와서 틀렸어요. 이때 주의할 게 뭐냐 실은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에너지가 커져요. 더 빠르게 움직입다 지구의 이 다섯 개의 번역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